오늘의 색깔 뭘로 해볼까요? 빨간색. 빨간색. 오늘 그럼 빨간색 가겠습니다. 도도새로 어떻게 하면은 어그로를 잘끌 수가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야, 잠깐만, 둘이 뭐야, 둘이? 잠 셋이 뭐야, 셋이 왜 커플 아이를 끼고 있어? 왜? 너희, 어? 너희 어? 아, 세 명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게. 마주면 있었어 여기 올. 어 뭐야, 마주에두 맞... 어, 명이야? 변신 수다 그러면. 안 가. 왜왜왜 왜, 왜, 아, 대체 왜 대체? 님 지금 뭐예요? 뭐 그러면서 나쓸거 아니야. 아니에요, 나 캐고예요. 자, 아, 장이사. 진짜요? 진짜. 자, 진짜? 자. 아까 연예인 누가 죽었어요? 야! 어, 말을 못하는데. <웃음> 뭐야 뭐안 죽었어. 아 장난이야. 안 죽었어. 그래서 눈치 빠른 거이안 된다니까. 자기사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띠띠. 띠로리. 뭐야. 제가 자기사여서 확인해 봤는데 탐정이라 뜨네요. 이구님 네. 연예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. 안 죽었죠. <웃음> 아네 솔직히 연예인 죽었어요. 아 네, 진짜 말이좀아 진짜 죽었어요. 네 죽었어요. <웃음> 미션인 줄 알고 잘못 눌렀어요. 다들 광클하고 있다가 1 6명동시에 눌러봅시다. 오케이. Okay. 자 누를 줄이 누를 줄이 누를 줄이. 누고 누고 누고. 누구야? 뭐? 어. 비켜 아, 나 비켜 나나 도대체 나, 나 진짜. <웃음> 잠깐만. 존이 아무. 이거구나. 아무 아무. 오. 존이? 우리 존이 아무 모르는데? 존이 너 간첩이지. 뭐 어, 뭐야? 존이 간첩이야. 당신들 뭐야?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. 아무를 몰라. 야 근데 도도새. 나뭐 어떻게? 해? 어. 어. 어. 잘잘 어. 어, 우리 다 같이 마당 지킵시다.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 코님도 약간 립. 네, 님들 저 혼자 여기 지키기 심심하니까 무거워 꽃한번 합시다. 다들 나무 쪽으로 okay, okay. 가세요.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나무 쪽으로 가세요. 나 외친다. 아, 이거, 이거 다섯 명죽었는데 다섯 다 명이 오차다. 뭐야. 수상해. 아니지. 아니라고 해줘. 지금 말못 하는 이유. 킬 버튼 광크라고 있기 때문에. 저 한탕이거든요. 한탕도 뭐예요? 킬직인데 어, 옆 사람 써는 직업이라. 아, 진짜 저 진짜. 구석진 곳에 단 둘이 <웃음> 있는다. 그러면 나도 용기가 생기는 거야. 썰 용기. 어 깜짝이야. 단둘이 얘기할 거저 식당에서 밥한번 먹죠. 요플레 전문이고요. 나야 좋지 이러면 보라있더라 맛있는 식사를 해보자고? 맞아? 맞는 말 맞지? 그럼 요플레네? 예 네. 근데 하이 목소리가 하이 아니다 아,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님 직업 뭔데요? 저 한탕이요 어, 억울하신 분들 독서실로 오세요 <웃음> <웃음> 심리상담사 이쁘거든요? 이쪽 오세요 줄 서세요 저. 아 이거 줄이 기네 아 오늘 장사 잘 되겠다 뱅뱅 <웃음> 뭐야 여기 갑자기 내가 어디 갑자기 조용해졌어? <웃음> 뱅뱅뱅뱅 나 세해 느낌 <웃음> 세해 <웃음> 마들마들 어, 느낌 완전 세해 저기 완전 오리 세 명이야 와이 와이 와이. 너뭐 외국인이야? <웃음> 어나 외국인이야 아하 불 끌어가지 말자 불 끌어가면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너가 들어가서 꺼주는 거야? 뒤에서 응원만 거야? 해줄게 아 노노 야 누군가 한명은 어. 가야되잖아 실력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패션부터 좀 남다르긴 해요 <웃음> 이 정도 새 패션이 있고 <웃음> 고인물 <웃음> 패션이라고 하죠 <웃음> 어쩔 TV 한번 해줘 어쩔 TV. 잘했어 뭐 하잖아요 이콘님 잠깐만요 저는 팡팡바라봐라 팡팡팡 팡팡바라봐라 팡팡팡 나 용기, 용기 낸다? 용기를 해? 용기를 해 직업이 대머리술이었잖아. <웃음> 오늘 저녁 계란 후라이거든요. 모시을 환장합니다. 두개 하고 있는데 어디가든지 하나 주고머리속에야나요 <웃음> 억울한 사람들 하나씩 먹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계란 먹어야 되나? 믿음이 있어야 돼 먼저. 일단 우리끼리 믿음에 약속 한번 하자. 일로와 다시 만나자. 어? 모아진님이 빵빵빠라바라빵빵 네. 이잖아나 파티인줄 알았어 파티이면 그니까. 폭탄광이여가지고 그쵸 참나 약속 있었는데 그러고 니까어 응? 뭐야 이 코믹이 아이디이 만나기로 했어 내 이쪽 이쪽 이쪽 다시 아까 오기로개굴리 쏘신 것 같은데요? 개굴이요 뭐야 감까지 가네 야, <웃음> 아, 4명이서 눈치게 한번 하죠 위로 올라가면서 뭐야 아, 아, 사람도 나 혼자 하는 게임 외로워 <웃음> 나 외로워서 지금 피부 아주 파래졌어 손님.. 더도 생긴다 그거 아십니까? 끼고 싶은데 어, 그래. 벽 뒤에 숨어가지고 구경만 하는 야아아아아아아아 그 진짜 공을 안 하면은 탐정 어, 잠깐만, 내가 너로서 열심히 야넌카다니가 I'm s 가죠 그래? <웃음> <비웃는 거 아니지? 웃음> 나 정이야나 기술자야. 이 s u 다닌다고. 잘못 눌렀습니다. 나 이런 적 있어. 미션인 줄 알고 눌렀어. 나 열심히 n t k n o 나튼긴거 같아! 나튼긴거 같아! 나뭐 하세요? <웃음> 나잘아주면안 돼? 나 지금 공개 안 해! 저희 다 같이 눈치 게임 합시다! 여기 한 줄로 쓰시고 가로로 나 이거 안 해봤어! 이렇게 이거 안해 모든 사람이 다 가로로 쓴 다음에 1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! 오케이? 한번 해보자 준비 <웃음> 시작! 1 2 아! 누가 거위야 됐지아 이거 진짜, 진짜 이대로 지고 싶지 않아! 아... 저희끼리 직공 한번 할까요? 채 뜯어먹고 산 사람 아임님식인종 아니면 대머리 자기 사라고 이쿠는 도망자 티어 티어 도망자 없잖아요저 한탕 한탕 여기 한타 없는데요? 티어 어? 끝